아니 저... 저장을 했어야지 어? 관통팽이 아니... 아니... 아유 세상에 둘다보인가 아니아니아니야 이, 이 녀석이 독수고 아이고 이걸, 아이고, 아이고, 힘들아, 아이고, 아이고. 힘들아, 힘들아. 아고 힘들아, 힘들아, 힘들아. 아, 와이 세시네요 님들 어 어이, 어이. 한다. 어? 폭 d 폭 e n 존나게 쓰는 거야? <웃음> 이거? 이번 생 가망이 없어 아씨 <웃음> <웃음> 제발 명조여 명조여 내돈내 네! 내 스킬 포인트 에이... 맞아 이거. 어이, 저걸 왜 내가 맞아? 웃기네. 아, 제가 공격하면 내가 맞네. 여기서 한 바탕 해 보자 이거야. 찔러 봐. 찔러 봐. 아. 자짜 찔러줄씨 아 자꾸 저렇게 찌르지 마라 나도 찌를줄 알아 어? 아 이건 아닌데? 너에씨 너네? 너네? 어? 너네? 어디야? 이 봐! <웃음> 난 지금 보스를 잡아야 돼 아니 여기서 뭐 못해? 사비마루? 오, 설마! 오, 동수나, 맞아. 사, 워라! 사, 워라! 이기는, 팀, 우리 팀! 아이고, 이게 괜히 나섰다가. 아, <웃음> 잘한다 <웃음> 어? 나 1문자를 날릴까? 빠세! <웃음> 빠세! 너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먹고 아이고아이고 어이 야, 야, 어 날라차기를. 야, 발차기가 기시네요. 독이 쌓이네. 어휴, 어휴. 발자기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거한 목숨 남았네. 아유. 그래서 자동조를 풀고 방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? 개꽃님, 개꽃님, 오날 <웃음> 돕는구나. 그래, 그래, 이거야. 게임은 이래야지. 음, 이, 이거야. 이거. 이게 게임이지 관동팽이랑 이 나선오르다가 조져보자고 저 녀석을 쉽게 깨는 법이 있었구만 빨리 때려 저 새끼 빨리 빨리 아이, o 를 b t i <laughs> 어? 죽었어 아이 내가 아유 진짜 덤벼! 나 패링에만 집중할거야 아! 미안하다 거짓말을 해버렸다 어진 패링을 보여주겠어? 너무..너무 너무 느리고 너무 빠르잖아 이거! <웃음> <웃음> 어우독걸리겠어 <웃음> 어, 채간 채간 채간 왜안 돼? 어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진군요 아... 아이고 해독 해독 아이아이 <웃음> 아이고 야 아, 이거 좀 먹고 아이. 피가 죄야. 체단이 회복이 된단 말이야. <웃음> 좀만 기다려. 밀당 고수. 밀당 고수. 밀당 고수 좀만 기다려. 좀만 좀만 좀만. 뱀병, 뭐 하는 거지, 저거? 아, 또. 아, 안 돼! <웃음> <어희끔람>. 내 돈, 사백, 삼백, 오? 아, 오백 원이깎겠어 아, 경험치 이천이나 깎어 그냥, 공격하라고 기다리면 독을 쓰고 저거 어? 나쁜 녀석 아니야 저거 어? 제대로 맞아 망한데. 오날라는거 봐. 아이씨. 죄. 좀 对會 p 啊 아, 뭐야. 오, 나 체감 없어. 아또 도구로 치냐? 어, 오 어, 발차기! 아, 어. 죽어! 오, 수지옥이다 아. 아, 본존도 못 뽑네. 잡아도. 아, 두번 죽은 게 크다. 아, 한 번은 명조가 저기 살려줬고 오늘. 아, 씨. 용해를 캐차 아니야, 괜찮아. 신체력이나 성장시키자. 난 1분 전에 나보다 더 강해졌다. 녹화 끊고 스토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, 신청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